저희가 인사를 해드리기가 참 좋은데 지금 극장이나 뭐 이런 상황상 어 최대한 빠르게 나가셔서 <웃음> 밖에서 그 여운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정 네. 그거 뭐야? 굿즈! 굿즈! 3도류야? 어, 그럼. 4도까지. 다시 기수보 큰일 났지. 성훈이가 <웃음> 인사 한번 해줘. 사 자식 우리. 어머니랑 안친네 오덕 같이 생겼잖아. 아, <웃음> 30장, 30분. 예, 빨리빨리 빨리 세팅해야겠다. 너 지금 밥 뺐어? 아직 한번 남았어. 어, 촬영 큐가 그런데 어, 딱들어가면 손을 <웃음> 그대로 기계의 힘을 빌리고 계시네요. 아, 그럼요. 저도 현대인이지 않습니까? 생 조율의 꿀팁이 있다면? 조율이요? 귀 믿지 마세요 <웃음> 기계를 믿으면 어, 됩니까? 기계를 믿으세요 <웃음> 악기 다른 선율악기와 그거에 제일 중심음이 되는 거랑 궁편이랑 맞추면 응. 그나마 듣기가 좋은데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슷한 길을 찾아가야 하죠 오늘은 어떻게 완벽할 것 같으세요? 아니요 이미 안됐어요 비슷하긴 해요? 요아니 어, 어떡해요? 그냥 들으려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준비된 멘트 있어? 없어 한마디도 없어? 준비된 멘트 하나 있어 해봐 난 <웃음> 내가 상자를 해서 제이에 우리가 라방하는데 댓글을 이제 사람들이 혹시 MBTI 아이신가요? 이렇게 해서 누가 이제 달았어 어, 어.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아아저 아이엔 뭐예요 아이 N 뭐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심지어 우리 셋도 다 i 이야 <웃음> 어... 야 이게 이가 필요해 이가 필요해 유튜브가 어? 지금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. 근데 뭐야 내가 여기 첫 이가 나타났어. 나도 이야. 어? 어? 너 이야? 어너 이? 잘못 본거 아니야? 저봐. o 습니다 f the best n u m 아. 응. 머리를 어디까지 기를 생각이세요? 기부할 정도까지. 기부요? 네. 누가 봤는데 <웃음> 아, 너무하네. <웃음> 심다가는시더나기목기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좀...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. 네, 정수리. 아. 정수리 조금 쓰신... 그거 미훈 실에 물어봤는데 <웃음> 네. 가마라고 하던데. <웃음> 컨셉을 <웃음> 확실하게 안경, <웃음> <웃음> 안경 <웃음> 끼니까 못아 <웃음> 생각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한 보면서 부를 아, 거 그럴 수도 있어. 아, 안 적어놓으면 까먹는다. 파이팅. 제가 악기를안 바꿨어요. 가 삼자로 해서 제일 세 제일... <웃음> 요! 들이 나도 뭘 알아? 자네들 머리를 키워 어차피 너네 들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You k n o nothing, Just...